우리 심리 하게 되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심리의 구성 요소는 세가지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내면 심리, 그죠? 이제는 섭성 심리. 우리가 행동 심리. 자, 그래서 우리는 맞배기는 지난주에 맞배기는 무엇을 배웠어요? 내면 심리의 맛배기를 배운 거야. 그죠? 인간의 유형, 이갖고 내면 심리 맛배기를 우리는 배운 거야. 이. 자, 이것이 우리는, 이. 인간,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타고난 거다, 거나 운명적으로 타고난. 내면 심리는 어떻게 해?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풀 때는 우리는 수리사주로 푼다고 그랬다. 그죠? 자, 그러면 섭성심리는 도대체 뭘까? 이거다, 그지? 섭성심리는 인간이 그동안에 익히고, 배우고, 공부하고, 느끼고, 이랬던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 머릿속에. 그러면 이 섭성심리는 인간의 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두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 꺼집어낼, 꺼집어낼 수는 없잖아. 그럼 뭔가 찾아내야 돼, 그제? 찾아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두뇌 속에 있는 거고. 우리가 행동심리는 어떻게 해? 지금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는 푸는 거야. ,이? 환경과 여건에서.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체면 같은 거. 체면 수사가 착 이렇게 유도를 해보면 그 환경에 거기에 적응해갖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이다. ,이? 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심리는 어? 우리가 이렇게 초이스 하는거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이것은 심리 도구로서 하는거다 심리 도구의 크게는 어떻게 심리 도구에는 우리는 심리 테스트 우리는 용지 그제 설문지 그제 네. 설문지 그 다음에 주변에서 우리는 행동을 관찰하는 행동관찰법 그 다음에는 우리는 여러가지 심리 도구를 사용하는 테스트 자 그러면 여기는 에 우리는 여러 가지 타로 카드도 있을 것이고 타로 카드도 있을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색채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음악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심리 도구면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 같고 아주 이, 이 부분은 정말로 다양하게 많이 발전돼 왔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와 이것을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것만 잔뜩 한 거지. 이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타고난 운명은 이거 갖고 풀수 있어. 응? 여러분들이 푸니까, 전부 다 그대로 맞죠? 한 명도 틀린 사람 없더라, 이거. 다 풀어도 맞지? 그럼 풀면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응? 그게 그러니까 또 맞아야 되고, 틀리면, 우리가 이론이 현실하고 틀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제? 현실하고 틀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건 무슨 이론이겠나? 그죠? 그러면 이제 백발백천 다 맞아야 돼자 그러면 이내면신의 사주를 갖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야 그맛백기는 봤어 그새 우리그맛백기는계산해돼맛백기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 이거는 앞으로 그럴 거잖아 타도 카드 갖고 막막그자리막 속전속결로 다 놓게 돼 있어 심리는 저 천부경 타로 카드 갖고 항만 돌리면 벌써 다 한다 다음에 무슨 카드를 뽑을 것인지도 다 안다 그짓말 같애? 아그 이제 지금 앞으로 할 거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 이거 카드 돌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안다 그만큼 대단한 거야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돌리고 카드를 초이스해야 되잖아. 그러면 카드 초이스하면 자기도 어심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운명으로 또 풀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또안 믿는 사람이 있어. 사주가 그동안에 너무막 이상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두뇌에 있는 걸 어떻게 뽑아낼까.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 술이 심리학밖에 없다. 이 그래서 숫자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뭘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우리 끄집어낼까요? 아 그러면 우리 경험이 들어가겠지. 섭섭 속에는 들어가는데 우리는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 두뇌 속에는 우리가 이런 분류가 또 하나 있어 두뇌 속에는 이런 분류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간에게는 이런 심리와 행동심리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이 섭성심리는 인간의 두뇌 속에는 우리가 이것이 다른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잠재의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무의식으로 알고 있는 거. 자, 여기에 브라스 해가지고, 요만한 거, 이상한 거한개 들어있어. 요 이상한 게 들어있어. 이것이 우리는 불어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세기의 이런 구성 요소와 한개 이상한 이런 불어식이 포함돼서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표출하고 겉으로 하는 거는 한쪽에는 의식지기로눈으 우리 가식이라고 그러죠 그지? 속에는 아니지만, 끝으로는 내가 막 말하는 이런 게 있지, 그지 자, 요거는 어식적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든, 진실을 하든, 이거는 어식이야. 어식적으로. 그런데 나는 모르면서, 기억에는 별로 없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표출하는 것이 잠재어식이라는 거다. 잠재수 많이 들어봤지? 그런데 잠재의식 해갖고 무조건 잠재의식 말만 하는 거야. 잠재의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의식 같은 거는 내가 지식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으니까, 요런만 아까 저기 실수를 하고, 요런하면 좋고, 이런 의식을 해갖고, 내가 지금 이런 질문을 딱할 때는 나는 요렇게 할까? 요렇게 답할까? 이렇게 한다, 그지?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본 그거야. 의식적으로 진실을 하는데. 어식으로 한건데 아저하니까 안되더라 저번에는 그럼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과식이라는 거다 거짓말이라는 거다 어식에는 참말과 거짓말이 있다는 거다 참말과 거짓말 그럼 이것을 우리는 잘 찝어내야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잠재의식은 어떻게 나는 지금 기억해라 하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 하드티스 컴퓨터를 딱 보면 하드티스에 우리 지운 파일들 우리가 이 컴퓨터 복원할 때는 파일이 나와 그지? 삭제하고 나면 우리 겉으로는 안 온다 이 말이야 겉으로는 모른는데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 난주 복원하면 그 엉터리 거기 놓인다 이 말이야 거기 바로 잠재의 숙이라 자 예를 들어 보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대인, 깊이증 시집 안 가려고, 시집 하면 공포 분리기 적신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대요 지금. 그것이 과연 질병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그럼 병원에 가면 처음부터 우울적이야. 이래도 우울적, 저래도 우울적.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그런데 그 사람을 착히 보시면, 어떻게 보게 되면,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해갖고 애 조그만 할 때, 밀, 삼을 하고, 이런, 거. 어릴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보통 국민학교 이상이 되게 되면 의식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순간적으로 처음다이 잊어먹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주 안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이 남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삼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치? 그렇죠? 부부끼리 뭐 삼하고도 엄마, 아버지가 막 치고받고 삼할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치? 그렇죠? 이런 것이 딱 이렇게 되면, 이 여자애는 어떻게 생각하겠노? 남자란 것이 공포 분위기가 팍! 절여지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쿠부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은 내가 무엇 뭐 때문에 지금 우울증에 걸리 있는지, 응? 그런, 이제 뭐,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이런 공포증에 걸리 있는지, 이것을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야. 원인이 뭔지. 그렇죠 원인이 뭔지인데, 병을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노? 병명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병문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이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옛날에 어떤 자기도 모르는 이런 잠재의식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을 찾아야만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찾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물이 이렇게 딱 눈포 안 나게 그죠? 안 나게 물속에 뭐가 다 담겨져 있었다면 이것을 살 끊임과 똑같은 것을 갖다 넣어야 다른 사람이 속겠지 그쵸 그러면 이런 나쁜 기억이 있다 하면 유산 특성의 좋은 걸로 교체를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래야만 치료가 되는 거야 병원에 가서 백날 해봐야 안 된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잠재의식 속에서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아주 고통 받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병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 좋은 걸로 바꾸치게 해야 되는 거야. 큰일만이 낫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가 사하고 깨고 터지고 하는 이 공포증이 이것을 어떻게 해? 아무런 거나 바꿔라 하면 안 바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가 아주 살아갈 때 보면 행복한 것도 있었을 거다. 그제 그어식으로바꾸야 되는 거야. 다른 것 같고 바꿀 수가 없어 엄마 아버지에서 생긴 문제는 엄마 아버지에서 생긴 그 좋은 기억들로 교체를 하는 거야 그래 바뀔 거잖아 누구말면 동전 요만큼 하는데 이 많은 거 갖다 올리나 봐라고 안 고치지 의식을 그렇게 교치는 거야 그래서 수리 심리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민주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의식적인 것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무의식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신경계통이라 그지 우리가 타고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감각기능이다 의식 감각기능 두뇌 반각기능 이것은 우리는 풀수 없어. 인간이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다루지는 못해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이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판단한 건 잘못했다 네 언제 했다 내그 생각을 이렇게 잘못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잠재의식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찾아내가 꼭 주체를 해야 되고 무의식은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신체적인 문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치료하겠다 이거는 없어 이거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표치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이상한 거 불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의식이 아닌 것이 들어있다 인간의 두뇌 속에 두뇌 속에 원래 들어있는 것이 아닌 불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이런 의식이 아닌 고상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다 여기 뭔지 알아? 여기 바로 귀신이고 자 귀신 속에 귀신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기운도 있다 또 귀신이 해서 자 말을 예를 들면 이런 귀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귀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뇌 속에 완전히 귀신이 잠복을 해가지고, 이게 살아보는 것이다. 그래, 귀신을, 사람의 의식을 귀신의 의식으로 바꿔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는 빙이라는 것이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런 것이. 이런 두뇌 속에 기억이 있다면, 기억은 뭐, 요런 것도 요것만 있고, 이제 사용하는, 거, 안 사용하는 것도 이것만 있는데, 그지 요래갖고, 이것이 우리는 귀신이 잠복했다 하면, 지의 의식은 있어. 이 두뇌 속에 조금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주인으로 하는 거야 비인는이 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가 주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하가 정신적으로 문제, 심리적으로 문제 따갖고는안 되는 거야 자기 의식은 있는데 이것보다 더큰 이런 불의식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 사람을 자지우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저 또라이다 이렇게 되겠지 정신병이다. 무조건 정신병이다. 노아이다뭐 우울증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잘못했고 항상 빙의가 되어버리면 항상 지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이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두번째는 우리는 심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빙의는 우리 두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붙는 것이 우리는 빙이라는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두눈 속에 잠복을 했는 거야 이것이 빙이라는 빙이겠죠 그런데 신기는 어떻게? 기운으로 이것은 사람의 기운에 의해서 들락날락 한다는거지 그제. 사람의 기운에 의해서 들락날락 기운따라 들락날락 한다 어떻데 보면 지정신인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막이상소리 잡고 뭐 이런거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신기 라는거다 예, 되지. 그럼 빙의와 신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 신기는 들락날락 한다. 보통 때는 지중신 되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그지뭐 아는 체 하고 뭐 이상한 체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신기라. 빙의가 아니라. 빙의는 항상 잠복을 했기 때문에 지가 주인이 안 되는 거야. 지가 주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지중신은 못 사는 거지. 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신병이라는 것이 있어. 자 이거는 인간의 몸에 갖다 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돼 병원에 가면 아프지도 않해 사진 찍어도 포로안나 그런데 나는 아파 죽겠어 응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귀에 뭐 멍멍하게 들린다 해고 병원에 가봐 안나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려 날라 하자 끼네 귀신이 외명이 뭐 그린 니까 지도 모른 사이에 뭐 이거 이명이 걸리다해고이명 걸린 사람 많아 근데 병원에 가면 진성인 사람은 더 많다고 그러면 병원에서 다보잖아니뭐 체력이 딸려서 그렇고 이 병원만 하는 거야 아 병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러는데 그죠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죽을 기죽 맛인데 병원에서 는 하는 소리는 어떻게 야 체력이 딸리고 보약을 먹어야 되나 아니 면 <웃음> 그럼 병원도 모르는데 무슨 약을 먹노 누구말 때는 머리 아픈데 어떻게 소화제 먹고배 아픈데 어떻게 막 이게 막, 막 빨간 빨간 약 바르고, 이러면 되겠나? 그렇게 우리 지금 오사들도 허구가 굉장히 많다. <웃음> 누구 말 자살한 사람 떼내리다가 자살해보면 어떻게 점도 우울증이야. 그 사람 우울증 해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점도 우울증으로 치부해버린 거야. 그러면안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불의식이라는 인간의 이 두뇌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을 안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뇌라는 거다. 인간의 심리는 이 두뇌에서 노는 거야. 누구말때는 마음을 펴보라. 우리 두뇌가 있다. 그치? 이것이 우리는 심리인데. 뭐, 누구말때는 마음을 펴보라. 이 시기에서 뭐, 골비, 골비놈 뺏기도 되겠나? 배 아픈 뭐? <웃음> 배 아픈, 골비놈이지. 아, 그리놓고, 골 골비라고 만들어놨더만 어떻게, 아들 다갔다 빌어봐, 밤에 뭐, 어디 가갖고, 뭐, 기도 안 닫고 난리 밤샘 해갖고, 아들은 밥을 묵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그치? 신랑이 이든지 말든지, 뭐, 그러면 신랑 갖다 버려 죽겠다면 처음부터 갖다 줍고, 나중에 아들이 살든지 뭘 사든지, 이 추위인데 어떻게, 굴한 톱바라도 사줘야 되는데, 야빵한 거, 뭐, 누가 뭐, 무슨 페이스에 사갖고, 얄팽한 거 있고, 벌벌 떨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지. 맞지? 틀린 말하면 시비해도 된다 이거지 <웃음> <웃음> 틀린 말하면 시비해도 된다 그럼면 우리는 마음 배우라 마음 배우라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결혼을 해 사람이라 하면 그지 사람이라 하면 결혼을 해갖고 애기를 낳았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이 애기에 대해서 잘 키울 책임이 있는 거야 애들이 어떻게 해 잘못했고 전부 엄마 책임이잖아 엄마가 밥잘못 해주고, 공부 잘안 시키고, 엄마, 아들 성량도 잘 모르고, 뭘 해야 될 때는 안뭘 하고, 안뭘 해야 될 때는 막 공부 못 한다고 비교해갖고, 완전히 숙대밥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그지? 그럼 뭐, 어떻게 했노? 엄마가 막 탁달하면 막 도망가쁘지? 그럼 좀더가출해보고 그지? 아들 스트레스 막 주고 이러면, 가출도 못 하는 아는 어떻게 해? 하도 북들면 이거 뛰어내리뿐이 그지? 그 세계 자살율이 최고 높은 데가 이거 그우서 누구 말도 는 어떻게 자기가 가정이 있으면 자 남편 잘 모시고 아기들 잘 보살피고 밥도 좀 해주고 그지 남편은 또 넘잖아 자기 가정이 있으면 열심히 막 노가다를 하든 열심히 해갖고 벌어갖고 같이 나눠서 먹기하고 그러지 구기신한 거지 누구 말도 장교도 안 가보고 지금 무슨 상담하는 아도안 와봤는데 아 상담 어떻게 하겠노 대학교도 안 가봤는데 대학 지나고 어떻게 상담하겠노 대학교가 어떻게 생긴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음 배하라 하면 어떡해 미친놈 좀 골빈놈 되라고 그러네 <웃음> 그렇잖아 아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웃음>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 엄마가 있으면, 나는 자식이니까, 요새는 엄마, 아버지도 없고, 뭐, 조상도 없고, 맞지. 완전히 우리 깽파이다. 내가 자식이면, 엄마 대접해야 돼. 그게 자연의 이치잖아. 그죠 엄마는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자식을 잘 돌봐야 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하고 잘 살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열심히 하게 되면 요새 이 험악한데, 나중에 어떻게 자식들인데 돈 열심히 벌어갖고, 아파트도 한대 사주고 하는 게, 어, 엄마가 할일 아이가? 아, 나 엄마가 없으니까 니다키주시니까니 네네 알아서 해라. 어느 세월에 뭐아파도 사갖고 살고 올바로 살겠노? 그치? <웃음> <웃음> 아니, 아, 부모가 되면 열심히 해갖고 자식인데 차도 한대 사주고, 그러면 직에 나가게 되면 나중에 결혼하면, 너 모아갖고라도, 한 대, 집한 채라도, 살거래도 사줘야 될까, 이거. 그렇게 요새 결혼도 못 하고, 그렇잖아. 아, 나 결혼 하면, 뭐, 돈수억 들어가는데, 누가 그거 안 오겠노? 그 뭐, 집 가면 집걸베이돼보는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 조금 있으면, 뭐, 아파트 내리고 이러면 뭐, 전부 다 이거 빚내갖고 한거사람 전부 다 뭐, 뭐, 전부 다 깡통이잖아. 아, 우리 진짜 지 정신 나간 사람들 많다. 이거 배한 사람들 정말로 많다. 또배하라배하라 하는 거야. 전부 다 어떻게 이거 다배 아프 갖고 어떻게 전부 다이 깡통만 대쁜 거야. 부동산에도 깡포, 학교도 깡통, 우리가한 곳도 깡통. 그나는 어떻게 전부 깡통에 이런 소리만 남는 게처 전부 다 지잘났다고. 그렇게 천국이 재 거야 무슨 천국? 깡통. 아, 거짓말 천국. 거짓말. 그리고 사유꾼 천국, 종교 천국. 이게 막, 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면, 줄줄, 와, 우리 진짜 자각해야 된다. 우리 진짜 나라가, 미래가 괴롭다. 헬 조선 알지? 좀 적어볼까? 이헬 코리가, 세상에, 이거는 정말로 비극이다. 아, 젊은 애들이 오직 하면, 지옥 한국이라고 했겠나, 그죠? 이 말이 탄생했던 그 자체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야 어른들이 정말로 부끄러운 짓이야 이게 뭐고 이게 전세계 아무날에도 없는 헬코리아가 뭐고 그 보게 되면 한 200개 정도 된다 자살률이위뭐이위뭐 또라이 이위뭐크사이1이뭐 아유 참말로 정말 머리 띵하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비극적인 거야 그렇게 우리는 심리가 전부 다 도란사람이다 깡통된 거야 다배 아파갖고 너무 배 아파갖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 배 아프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인자. 열심히 살아야 돼, 그죠 엄마는 열심히 살고 아들인데 보살피고. 아들은 어떻게 해? 엄마, 그 힘들면 어떻게 해? 이때까지 나주고 해도 고맙잖아. 케주고 행군만 해도. 그럼 엄마 힘들면 엄마도좀도살피고 거기 인간살이지. 엄마는 엄마, 니는 이거, 뭐 나는 나고, 뭐 이랬으면 곤란하다. 이거 뭐 사회가 깽파이지, 뭐. 자, 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전부다, 어쩌면 전부다 이래져 있을지도 몰라. 배 아프니까 어떡해. 이 골이, 이건 배 아프잖아. 배안 오면 누가 들어가겠노? 골딱 빼야는데 방한 개, 어, 써 있어 해갖고 강을 딱빼안되면 누가 들어가겠노, 그게? 이 안으로 누가 들어가겠노? 그렇게 열로 들락날락, 백 개로 들락날락한다, 아나? 아, 지금 그렇대, 이 말이야. 이거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야전부다이랬잖아 뭐. 봐봐, 정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름만 안든대 이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잠재의 의식이다. 이 두뇌 속에서 아는 것을 풀으라 하면 아는 것을 풀으라 하면 우리는 자기가 아까 가식이 들어있다 이제 의식으로 푸게 되면 여기는 이 진실과 거짓이 있는 거야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 이것이 진실과 거짓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이거 추출하고 알려고 하게 되면 진실과 거짓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것지거짓말인지 우리가 쉽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것을 인간에게서 추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떨까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지는 모르는 거야 어떤 뜻인건 모르고 우리는 부리는 프리법을 알겠지 우리는 프리법을 하지만 이 머릿속에서 그냥 추출해 낼 때는 어떻게 해? 자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심리 테스트 이런거는 내가 이거 아알다고 이렇게 체크를 한다 이 말이야 거짓말을 하고 체크한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뭐 의식한 거, 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내 거짓말한다면 가식이 들어있는 거야 이 답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지금 타고났는데 겉으로 표출 안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도 난좀 구분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지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그대로를 표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있는 그 안에서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오식을 그것이 우리가 수리심리학에서 습성심리를 푸는 최고의 방법이다. 알겠지? 그림도로 우리가 중요한. 그러면 이 섭성 심리를 우리는 푸는 방법이 우리는 어떻게 해? 숫자 연상법이라는 거다. 숫자를 둘의 속에서 우리는 연상을 시켜갖고 연상된 숫자를 우리는 추출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 심리를 우리가 심리풀이법이다. 심리를 풀이 해내는 방법이라는 거다. 심리를 풀어내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심리풀이법은 우리는 숫자풀이가 되겠지, 그치?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숫자풀이법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복잡한 일론을 전개해 갖고 하면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야. 이 숫자연산법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에? 그러면 내 시기는 대로 우리가 테스트를 간략하게 하고 설명을 하자고 그러면 내 전화기를 한꺼내 보세요. 먼는것 같아요. 자, 자기 핸드폰 번호 뒤에 내네 자료 내자리를 네 먼저 친다. 뒷자리 내자리 네 자, 이걸 핸드폰 번호 네 자리에 곱하기 5를 한다. 응, 곱하기 5.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서요 뭐 뭐지, 대가무지 더하기 백 더하기 100. 응, 100. 100. 이꼴, 어. 어. 나온 값에서 이꼴 해가지고 좀더 이꼴이다. 자 여기에 곱하기 20 이꼴 플러스 우리는 16 이꼴 여기서 마이너스 내 생일 연도만연도만자 연도마 한다. 연도마. 그럼 한번 로봐요 칠사 이칠 이팔 이팔 나는 스물여덟 살에 칠사이팔 핸드폰을 만나. 만나. 보면서 카드 눌렀어. 불렀내 스물여덟 살때 내가 지금은 스물여덟 살이고 나는 칠사이칠년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나는 모르잖아. 네. 그렇지? 그럼 재밌겠지. 네. 자. 이것은 우리는 수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심리 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선생님이 한번 계산해 볼래요? 한번 해봐요. 이거 계산. 내 실천을 해 옮겨봐야지. 내 핸드폰 번호 모르잖아. 그제 이렇게 계산해 봐. 내 핸드폰 4개 치고. 뭐내년 이야기하면 내년에 네개 치고 네개 치고 곱하기 (5) 이 네. 네. 그다음에 네. 플러스 (100) 이꼴 네. 네. 곱하기 (20) 이꼴 네. 네. 플러스 (16) 이꼴 네. 네. 애기 어내 생년 생일 연도 네. 응 애기 네, 불러봐. 8 8 5 8 5 8 5 8 그렇게 나는 나는 이거 58살에 8 8 5 8을 갖고 있다는 거다 그치? 요 뒤에 거는 내 나이다 만으로 나만 아, 네. 나이고 앞에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번호다 내 아, 네, 조금 있다가 설명해 줄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